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은 제가 레몬 챌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주가 어, 참 피디님이, 어, 저를 좀 지목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이런 뜻깊은 일에 저도 좀 동참을 할수 있어서 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애주가 어, 참 피디님, 감사합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사람의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몬을 좀 섭취해가지고 그 면역력을 좀 향상시켜서 코로나를 좀 이겨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레몬을 이렇게 맨손으로 먹음으로써 손을 이렇게 좀 씻는 걸 습관하자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레몬을 먹어보겠습니다. 맨손으로 레몬을 만졌더니 레몬 액이 좀 묻어가지고 30초 이상 깨끗하게 또 손을 한번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즌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 마스크. 귀찮으시더라도 이 마스크 꼭 착용하고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이것도 집에 구비해 놓으셔가지고 어. 외출하고 오시거나 그랬을 때 습관적으로 어. 손도 이렇게 소독하는 이런 걸좀 생활화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다들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몬 하나만 먹는 건 조금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레몬 농축에 가고 레몬 두 개를 갈아가지고 한번 레몬이 사라지는 마술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사태가 빠르게 좀 진정이 돼서 우리 모든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빨리 거리를 좀 많이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양이 좀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아. 여러분들 저도 어 작은 금액이지만 19만원을 그 재고협회에 어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좀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행사에 좀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세분 정도를 지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먼저 유튜버 푸우님, 그리고 두튜버 가르마님, 그리고 한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어, 대광이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어, 대광이형님 네, 이렇게 세분 제가 지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